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우디, SQ5, 3.0 TDI, 미션 오일,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 교환입니다 입고 직후 확인한 미션 오일 온도로 아직 드레인하기에는 온도가 높은 편이네요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준비한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ZF-8 정품 오일로 규격이 독자적인 관계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공식 소입원을 통해 공급받는 정품 오일입니다. 현재 ZF 오일 수급이 어려워 힘들게 구했네요. 신품 필터와 오일핀 가스켓 그리고 고정 볼트와 플러그들이 포함된 ZF 서비스 킷이고요 디퍼런셜 오일은 라벤홀 VSG 75W90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디퍼런셜 오일 규격인 API GL4 또는 GL5 75W90을 충족하는 오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퍼케이스 오일입니다. 라벤홀 트랜스퍼케이스 오일은 아우디, 복스바겐, 토센 전용 규격인 g 0 5 5 1 4 5 a 2를 충족하는 오일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플러그를 클리닝한 후 전용 실란트를 도포합니다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오버필 방식으로 신율를 주입합니다 실란트를 도포한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체결하고요 바디브레이스를 거합니다 브론트 디퍼런 조유를 배출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색이나 냄새로 봐선 교체 이력은 없어 보이네요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신유를 주입하고요.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트랜스퍼케이스 오일과 미션을 교환을 위해 잭을 이용해 지지한 후 변속기 마운트를 탈거합니다. 트랜스퍼케이스 오일을 배출하고요.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교체 이력은 없어 보입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오버필 방식으로 신유를 수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미션일 온도를 확인합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네요.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팬 고정볼트를 풀어 펜을 탈거하고요 필터를 제거합니다 탈거된 오일팬 내부 필터 마그네스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가 다량 포집되어 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팬을 클리닝한 후 신품 필터 가스켓과 함께 장착합니다. 신품 오일팬 고정 볼트를 가고정합니다. 도크레스를 이용해 일자 체크를 하고요. 해당 차량의 오일펜 조임 순서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마킹펜을 이용해 표시해준 후 지침서에 명시된 각도로 최종 체결합니다. 원을 그려가며 조임 토크를 한번더 확인하고요. 신품 트레인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탈거했던 전속기 마운트를 토크 체결한 후 잭을 제거합니다 시작합니다.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2차 주입을 진행하고요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줍니다 한차례 변속 후 시동을 끄고 팬을 이용해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레벨링하기 에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피단에 위치 후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오일이 미량 혹은 똑똑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인 4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플러그를 토크체결하고요탈거했던 바디브레이스를 토크체결합니다. s k 5에서 배출된 각종 오일들을 샘플링한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미션 오일, 우측은 레벨링시 나온 오일이고요.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로 기존 사용료와 신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프론트와 리어 디퍼런셜 오일, 그리고 오른쪽이 신유입니다. 교체 후 폐기되는 기존 소모품들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이용해 D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이상 아우디 SQ5 3.0 TDI 각종 구동계 오일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